지인이 보내주신 복숭아 탐스럽고 예쁘고 아주 맛이 좋은 귀한 선물 복숭아랍니다. 보내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영상에 담아보았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름다운 마음 기하게잘 받겠습니다. 이런 사랑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요.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귀한 유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